박서진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 는 지난 16일 박서진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영리단체 꼬순내 지킴이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20일 밝혔다. 박서진은 이번 명예홍보대사 활동 으로 학대받는 동물 버림받은 동물 등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유기동물 에 대한 실태알리기에 나선다. 박서진은 사지 말고 입양하는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. 박서진은 실제 반려견 6마리를 양육하는 애견인이기도 하다. 박서진은 개인 스케줄에도 함께 반려견을 케어하는 등 반려견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. 박서진은 이번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 행사에서 유기견을 위한 사료 500kg을 기부했다. 박서진은 반려동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반려인의 한 명으로서 꽃순내 지킴이 홍보대사로 임명돼 기쁘다 라고 전했다. 그러면서 항상 유기동물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유기견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다. 박서진은 오는 22일 첫 방송되는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로트 출연을 확정했다.